망고! 음. 영상을 보시고 행운을 가져가세요. 행운을 나누어 드립니다. 청소하다가 뭐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? 이거 이빨! 누구... 이빨 못 폈어요. 대박! 이빨 빠졌어요. 누구 이빨이야? 고양이 이빨을 주우면 행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유치를 열심히 모아뒀다가 이렇게 이쁜 악세사리를 만들려고 합니다. 유치가 다 빠지고 나면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들과 행운을 나누겠습니다. 이빨이나 빨리 찾아내봐. 이빨 빠진애들 누구 이빨이 빠아나 보자. 앤두다 있어. 위에도 다 있고 위, 다 있어. 응. 넌 아닌 것 같다. 옆에. 옆에 이다 있죠? 다 있네. 아, 해봐. 너무 응. 어, 싫어. 얘는 응. 다 있는 것 응, 같아. 너는... 응, 너는 무슨 아니야. 다 있어. 응. 고양이 이빨이 어떻게 이빨? 빠지는지 몰랐어요. 이가 빠지고 새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. 다 있네, 얘도? 그럼 망고 꼰가 보다. 아니, 너 잡아가는 거 아니야. 이빨 좀 확인하려 그래. 어, 아이고씨. 너 잡아가는 거 아니야. 깎아줘, 깎아. 아, 왜 그렇게... 깎아주니까 바로 내려오잖아. 깎아. 저기 한 놈도 또... 더... 얘들 또 왔어. 얘들 다 왔다. 보이 벌써 났잖아. 어, 이거 덧니. 이거 이 이빨. 이 어디 거냐고. 몇쪽 아니고. 어금니 거는 아닌가 본데요. 요 근데 왜 방고 이빨 밑에 왜 빨개요? 덧니가 생기더니 유치가 그쵸? 흔들리고 또 피가 나고 그쵸, 고양이들이 많이 음.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 이가난 건가? 풀어줘? 야옹 해봐 풀어주세요 해봐 풀어주세요 해봐 야옹 미안해? 아빠가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빨 좀 확인하러 그랬어 모찌 한 번만 더 볼까요? 그래 모찌 한번 볼까? 망고는 이제 다 봤어? 아니 벌써 빠지고 이가 나온 건가? 아 벌써 빠졌는데 이제 발견한 걸 수도 있지. 아빠 아침에 그 송곳니하고 야 음. 이건 몇 개야 지금? 어금니 쪽에 있는 이빨 발견했거든요? 이거는 어. 기존에 있던 거고 이게 송금니고 이게 어... 그 어금니 뒤, 쪽에. 뒤에 어금니 쪽에 있는 거 망고 보니까 송금니가 새로 나더라고 음. 망고! 일로 와봐 성장이 빠른 거 아니에요? 그렇지 몸은 조금 해도 쟤네들은 몸만 큰 거야 윗니 요거 사이에 요게 원래 있었거든 아니 뒤쪽이에요 뒤쪽? 뒤쪽 뒤에 봐봐 아. 아, 뒤에 빨간 거 보이시죠? 응. 아, 구멍이 나있네. 응. 반대쪽도 똑같아. 여기도. 아. 어. 응. 아이고, 어? 하나는 못 찾았네. 응. 하나는 하나 더...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. 응. 찾아와. 망고. 이빨 찾아와. 어디 있어? 이거 이거 뺀거 어디 있어? 찾아와. 이빨 찾아와. 발을 자꾸 뭐가 밟히길래 봤더니 이빨 뽑혔다. 누구 이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빨 송구 언니 이빨이 뽑혔어요. 망고 건가? 케이 건가? 한번 찾아봐야겠다. 망고 망고 망고 졸려. 망고. 졸려. 부르지만. 망고. 어 졸려. 망고. 어, 망고. 졸려. 어 눈으로 대답한다. 망고. 응. 응. 응. <웃음> <웃음> 오, 이빨 빠졌다. 이빨 빠졌다. 누구 이빨일까? 이거 송곳닌가? 아래 송곳님가 보관해야지. <웃음> 체리. 청소하다가 또 이빨 발견. 이빨 또 발견했대요. <웃음> 망고! <웃음> 뭐 하는 거냐고? 이 이빨 찾는 중이었어, 이빨. 이빨 찾았다. 애기들 이빨을 모았는데, 몇개 있는지 한번 세 볼게요. 엄청 많이 모았어요. 하나, 둘, 둘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. 열네 개 모았다. 이빨, 레드 이빨 열네 개 모았어요. 근데 아직더 빠질 거예요. 뮤치 이거 발견하는 것도 되게 신기해. 했는데. 이거 발견하기 어렵다면서요? 유치는 비슷한 것끼리 한번 모아볼까? 이거랑 이거랑 아래 송곳니 같 이거랑 이거 요거 큰 송곳니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어금니 두개 이거 똑같은 거두개 미니 아래 니세개 이거를 처음 발견한 건데 이게 무슨 이빨인지? 이거랑 똑같은 건가? 이거랑 똑같은 건가 봐요. 송곳니 4개 하고 아래 송곳니 4 개, 어금니 쪽거 이렇게 두 개, 두 개. 지금 망고 이빨이 다 뽑혔는데 따, 아직 다른 애들 이빨이 다안 뽑혔어요. 이게 다예요. 다른